너무 이제 생각이 많아져서 아이 정도에서 이 정도 스피드로 쳐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뒷땅을 칠 수도 있고 혹은 타핑을 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하프 스윙으로 큰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제가 생각하는 하프 스윙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한 68m 정도 떨어지는 걸볼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리감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어, 연습장 가셔서 하프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60도지만 어, 여러분들 클럽 중에 본인이 어프로치라는 클럽을 들고 하프 스윙으로 어느 곳의 지점에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프 스윙에서의 0점을 하나 잡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몇 메다 가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프 스윙을 하는데 몇 메다가 간다 지 예를 들어서 50 0 m 데 내가 50m는 이 정도다 보단, 하프스윙 하니까.